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선물옵션 기초교육 중에서 MACD 매매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는 어떤거냐 하기 전에 일단 금요일장이 어떻게 흘러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폭락장이 일어났었죠. 기준금리가 1.25%로 상승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들은 주식을 2,400을 내다 팔았습니다. 자, 선물은 9,479억. 9,479억. 이렇게 아침부터 매도를 쳤죠. 자, 프로그램 매도도 4,086억이나 어... 나왔습니다.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의 주식은 계속 팔아치우고 있었죠. 2,456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자, 본격적인 하락장은, 어... 뭘로 보면 알수 있다고 했죠? 자, 보시면 연기금이죠. 주식, 이 주식을 지금 팔았어요. 지금. 자, 오늘은 뭐, 금열 144억을 내다 팔았는데, 계속 그동안 많이 팔아왔어요. 그죠? 자, 연기금이 우리의 주식 시장을 바치는 마지막 보루라고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팔고 있죠? 지금. 12월 27일. 2021년 12월 27일부터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죠? 예, 고점이 왔다 이거죠. 고점이 왔으니까 계속 지금, 날마다 지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음, 1월 13일에도 그죠? 1747억이나 내다 팔았어요. 예. 자, 이 연기금이 주식을 내다 팔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마지막 보루가 아, 이렇게 주식을 내다 파니까 예, 꼭지가 왔다 이거죠. 꼭지가. 당연히, 음, 당연히, 뭐 저기, 뭐, 외국인 투자가 제일 중요하죠. 네, 선물을 이렇게 내다 팔았어요. 7, 9,479억이나 매도하니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금융투자는 또 주식을 4,965억이나 내다 팔았습니다. 그죠? 선물을 또 오히려 사죠이죠차익거리 한단 말이죠. 주식은 팔고 선물은 사고. 금융투자는 뭐장이오르든지 내려도 신경을 안 씁니다 차익거래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 이런 차원이죠 근데 연기금은 주식을 내다 팔아 있어요 차익거래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연기금은 이거 선물 이런거 안해요 그죠? 많이 안합니다 이거 뭐 979뭐 매수를 했는데 차익거래를 하는 물량도 있겠죠 별로 안해요 예, 금융투자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선물을 8826억원어치를 샀죠. 샀는데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쌤쌤이란 말이죠. 쌤쌤. 항상 쌤쌤을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은 양 그죠. 선물도 매도 주식도 매수 어, 콜옵션, 푸드옵션 하방이죠. 그죠. 콜옵션 29억을 내다 팔았고 푸드옵션 30억을 매수했습니다. 옵션 포지션 하방, 선물 고시전도 하방. 주식도 하방입니다. 그죠? 전체적인 지금 하락 국면에 이제 접어든 거죠. 1월달이 이렇게 이제 저번에 일봉 차트인데 1월 5일날 매도 신호가 나왔었죠. m a c d 상 자, 이 m a c d 가 뭐냐 이거죠. m a c d 는 m a c d 는어 기본값이 12일선하고 26일선이죠 그 교차점 어, 보통 9일 시그널인데 9일 동안에 이동평균선을 음, 하방이탈하면 이제 이 매도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어, 이 추세지표이기 때문에 예, 예, 중요하단 말입니다 특히 주봉차트를 보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자, 매도신호가 이번에 주봉차트에 예, 완성이 되었죠 자, 이 주봉 차트에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긴 동안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맞았다 하면은 축하라 하죠. 예, 맞았다 하면 하락입니다. 맞았다 하면 하락이에요. 그죠? 맞았다 하면 하락입니다. 이때는 뭐 2주 연속 하락이 된 거죠. 예, 뭐꼭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행보해왔던 예, 어떤 주가가 어, 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당부가 많이 하락한단 말이죠. 이렇게 행보했던 기간을 거치면서 했을 때 매도 신호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 이 이때 동안 계속 그죠? 행보를 해왔죠. 행보를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 행보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한번 이렇게 매수 신호를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물량을 대받아치면서 이제 하방으로 가는 그런 국민이죠. 대세 흐름은 이제 하방입니다, 아마 하방. 기준금리도 인상시켰겠다. 자금이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결국 선물은 하락하지고죠 그동안 이 코로나 증시를 이끌었는데 꼭지를 만들고 계속 꼭지 부근에서 행보를 해왔고 다시 한번 2차 꼭, 어, 어, 행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내리막길이겠죠. 축가란 것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래 요동을 칩니다.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항상 올라가질 않아요. 꼭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올라갔다면 내리막길, 올라갔다면 내리막길. 예. 그 흐름이 있습니다. 항상 상승하는 않습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이제 내리막길이다 말이죠. 내리막길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것은 한정적이다. 이 행보했던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단 말이죠. 이제 추세장이 나올 때가 되었어요. 추세도 이제 하방쪽으로 가는 추세가 형성됐죠. 그동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격이 컸는데 이격이 좁아지면서 이제 하방으로 이격이 이제 커질 수가 있죠. 이렇게 하방으로 이격이 커질 수가 있다. 주가란 것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120분봉이 지금 매도신호가 금요일날에 발생을 했어요. 그죠. 자 120분봉에 대단히 활용도가 높죠. 큰 흐름은 120분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60분봉이고 오늘 1 2 0분봉에 미도 신호가 떴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대세 하방으로 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MAC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MACD에 보면 제가 이제 이렇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보면은 12일선 그죠? 12일선이 녹색입니다. 12일선하고 고동 색깔 여기 26일선입니다. 26일선, 자 12일선하고 26일선을 여기 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뺍니다 12일선에서 12일, 12일. 그럼 그 MACD 그걸 갖다 MACD 가버리하고 하는 거죠. 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이 간격. 간격을 또 9일 이동 평균을 또 합니다. 9일 이동 평균을 이 간격이. 간격 이동 평균에서 그 이동 평균선 이제 9일선인데 시그널. 구일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예, 하방으로 이탈하면 매도 신호가 뜨고 자, 그 시그널을 예, 보통 뭐 기준값은 9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는 다른 수치로 적용해 놨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하방 추세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매도 쪽으로. 만 여러분 매수해서 먹고 매도해서 먹겠다. 에,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아, 나는 이 시장을 맞출 수가 없고 지표도 100% 맞는 지표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 50%도 채안 맞습니다. 이거 계속 시행을 해 보면 그래서 매도 쪽으로만 나는 관심을 가지겠다. 큰흐름은 매도다. 쪽으로만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안 맞을 수 있다면 또적은금액은또 오버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어, MACD 지표를 이렇게 예, 설정을 해 놨습니다. 12일선하고 26일선. 예. 자이큰 흐름은 뭐 어, 외국인들이 이, 이 시장을 움직이나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뭐 반등할 수는 있겠죠. 예. 반등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 하방으로 갈 것이다. 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큰 흐름이 지금 하방이란 걸 말씀을 드렸고 푸드옵션에서 그죠? 시간에 거래 어? 우리는 뭐 3시 45분 되면 끝나는데 자, 이 친구는 뭐 4시 18분에 또 거래가 일어났어요. 푸드옵션 그죠? 외국 푸드옵션을 35분이나 그러니까 뭡니까? 17억을 갖다가 4시 18분에 매수를 했어요. 매도는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 저번에 말씀드렸죠? 매도는 항상,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는 이제 금융 투자 갑니다. 매수는. 그죠? 자, 푸드 옵션 볼까요? 자, 푸드 옵션, 금융 투자. 매도했죠? 17억. 그죠? 자, 4시 18분에. 똑같은 금액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는 푸드 옵션을 매도를 하고, 4시 18분에. 그죠? 자, 외국인은 매수를 17억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간에 대량 매매를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누굴 봐야 됩니까? 여러분. 외국인 포지션을 봐야 되죠. 외국인은 왜 푸드옵션을 17억이나 주고 샀을까요? 하방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하방으로. 예. 자, 콜옵션도 지금 마이너스 2 9국이죠 하방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지금 3개의 지금 주식도 하방, 선물도 하방, 옵션 포지션 자체도 하방입니다. 큰 흐름은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고, 중간에 한 번씩 연기금이 주식을 샀다 팔아들이고 하 있죠. 그죠? 주식을 큰 흐름은 하방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금융투자가 계속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도 차익거래죠 매도. 매도는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하는 거. 주식은 매도하고, 그죠? 금융투자,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하는 거. 이걸 매도 차익거래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금융투자는 손해볼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어차피 외국인하고 싸움해봐야 뻔할 뻔자 지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베이시스도 마이너스 0.95입니다. 그만큼 선물은 하방으로 간다 말이죠. 자, 선물을 이끄는 주체는 외국인이 계속 팔아치우니까 9,479억 팔아치우니까 이렇게 베이시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벌어지면 네, 금융 투자는 매도 차익거를 하면서 이 차익만 따먹고 하는 거죠. 매수했던 건죠 매도 차익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올렸던 거, 그죠? 어, 이날, 그죠? 이날 붕 떴죠? 1월 12일 날붕 떠가지고 올려쳤잖아요. 그때 계속 어, 매수를 하면서 매수 차익거를 했죠. 매수, 주식을 매수를 했죠. 그 매수였던 걸 이렇게 하락할 때 <웃음> 아, 매도를 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응? 더막 기름에 예, 불 난데 더 기름을 퍼 부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어, 금융투자는 주식을 형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이게 하락을 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뭐 하락하는데 더 팔아 버립니다 예. 예, 아주 얄미운, 말, 얄미운 짓을 하고 있죠 음. 자, 큰 흐름은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동안 행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식 자체를 이제 선물로 하방을 구축을 한 거죠 이제 추세 하락을 만들려고 이렇게 행보를 했던 거예요 항상 고점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일봉상 선물 차트인데 고점에서 계속 행보를 해 왔죠 그렇죠? 행보를 쓰면 상승으로 가야 되는게 보통 상승장애그 거죠.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고점에서 행보를 했을 때는 상승으로 가기 위한 힘을 비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 치죠. 그 다음에 이 꼭지를 만들면서 오버슈팅 나오는 거 보고 어 높은 데다가 매도를 친 거죠. 매도를 치면서 여기서 양매도 구간을 만들면서 양매도 시절을 거의 6개월 8개월 동안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하방으로 약간 양매도를 하고, 이 행보장이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하나, 둘, 셋. 그죠? 3개월 연속. 네, 하방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추세 하방. 자, 나스닥은 지금, <웃음> 이제 하방 이탈을 한거죠 그죠? 전저점을 붕괴시키고, 뭐 반짝 금요일날 0.68% 올랐는데, 이거는 그냥 잠시, 그죠? 잠시. 하방 추세에서 잠시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은 큰 추세는 이제 하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죠? 자,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지금 2시 34분이죠? 34분. 이때 이제 우리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죠? 매도를 한번 해보죠. 자이 플레이장 클릭하시고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신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음, 어떻게 안 맞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매도 신호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매도에 가담을 하고 예, 마틴 매매블을 이용해서 어, 계속 그 어, 자금 관리를 하는 거죠.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성공하는 날도 어, 올 겁니다. 방송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 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팍팍 도난됩니다 자 이렇게해서 애덕초나 1억 그죠 추정자산 1억 주문가는 금액 1억 이렇게 무료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국 거래소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무이거래 인증시에 틀자푸 380짜리 한번 매매를 해보죠. 위클리 3, 세 번째 줄라는 거죠. 이게 한 5개로 해가지고 자금관련를한번 해보도 하죠. 그죠? 이제 고정으로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지금, 4개, 5개 이제 체결됐죠. 5개에 138만원 정도 들어가고 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기, 본내닦금이 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감각을 자꾸 실전 매매할 때처럼 해야 됩니다. 뭐, 이러기 돼가지고, 막 이걸 막 마음대로 지르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천만 원 밖에 없으니까, 천만 원 내에서 어, 성공하는 방법을 계속 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음, 호가 잔량이 지금 마이너스 5,400개죠. 매도 수량이 많다 이거죠. 매도 압박이 강하단 말이죠. 이 호가 잔량이 갑자기 뭐 줄어든다든가, 이때는 매수 쪽으로 또 준비해야 되죠, 그죠? 자 위클리를 클릭하고 매수 쪽으로 한 300. 이건 높을수록 가격이 싸니까 400이나, 근데 너무 작으니까 그죠? 한 395. 390, 390 하면 되겠네요. 예, 1.5. 이보다 약간 높은 걸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바로, 지금 5섯 계약으로 하지만, 들어갈 때는 0개약으로막 들어가 봐야 되니까, 빠르게 빠르게, 어, 1초, 2초만 해도 막 엄청나게 변동을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5,400개, 가 아, 지금, 매도 효과가 쌓이가 있죠, 그죠? 자,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86.30인데, 음, 지금, 이제 2시 37분이죠, 그죠? 음, 하고, 이제 연습은, 뭐, 어떻게든지, 저 어떻게든지, 여러,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셔야 돼요. 자, 10기가 매수가 되었습니다. 2 6 0만원치 사졌죠. 평균 단가는 1.07입니다. 그죠? 5% 목표로 해볼까요? 자, 5%면 0.05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12가 되겠죠. 여기다가 매도를 주문 넣겠습니다. 자, 일단 초단타 매매로 일단 연습을 해보고, 그런 실력이 계속 쌓이면 장기 포지션으로 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짧은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체결되면 박수 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나 지났는데 방송을 또 오래 하면 안 보니까 한번 보도 하죠. 자 이게 음, 보통 1포인트 이상 자리로 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어, 초보자들이 에, 이게 습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2포인트 미만은 계속 음, 깡통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 1% 이상 자리로 매매하셔서 1%를 만약 내려간다 손질 처리 하셔야 돼요. 에, 자, 뭐, 어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어. 지사 선택을 하시고, 음. 만약에 뭐 0.95로 뭐 빠졌다. 여기다가 이제 뭐 예약을 접어놓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자동매매입니다. 그죠? 15개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동매매가 별거 아니에요. 내가 0.95까지 내려가면 있던 거다 팔겠다. 그죠? 여기다가. 걸어 놓으면 됩니다. 이 안에서만 움직이면 나는 계속 이제 사모고, 그죠? 여기에 도달하면 나는 바로 콜 쪽으로 들어가겠다. 콜도 말이죠. 예약이 됩니다. 그죠? 예약이 됩니다. 이것도. 고정 갖다 놓고 1.80 없네 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예약이 돼요. 1.80까지 올르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한단 다 말이죠. 이런 것도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초단타 매매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주문 넣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열다개 지금 사졌어요. 그죠? 열다 개. 자, 여기다가 다시 갖다 놓을게요. 다섯 개, 열다섯 개. 자, 투자 금액은 400만 원어치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연습을 충분하게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때 5분봉 상에 매도 신호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한 겁니다. 에,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실전에 응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때의 어떻습니까? 호가잘랑은 5,400개였다. 매도 효과가 이렇게 쌓여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확대될수록 5,400개보다 더 많이 확대될수록 매도가 세력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뜻이죠. 자, 위클리 옵션, 포도 옵션, 계속 올라가지고죠. 이 선물이 내려가면 이 옵션이 올라가요. 가격이. 그죠?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순식간에 선물이 내려가니까 옵션 가격은 올라갑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콜은 같은 방향이고, 콜은 선물이 내려가면 콜 방향도 가격이 하락합니다. 근데, 푸드 옵션은 올라가죠. 가격이. 선물이 내려갈수록 푸드 옵션은 올라갑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잊어먹지를 않죠. 콜은 같은 방향. 선물하고, 음, 자, 푸드 옵션은 하락해야만 수익이 난다는 에, 종목이죠. 2022년 1월달이란 뜻이고, W가 위크입니다. 매주 세번째 주란 뜻이죠. 세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것도의 매도행사가격이 380이란 뜻이죠. 매도를 한다는 것이죠. 코스피 200지수를 380에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200지수를 그래서 만기일 종가에 현금청산해버립니다. 그 차이만큼 수익이 나면 가져가고, 못 맞춰버리면, 380m로 못 맞춰버리면 꽝 되는 거죠. 지금 가격은 1.10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25만원 곱하면 가격이 나와요. 1포인트 같으면 딱 25만원입니다. 한 개가. 한 개가 25만원. 여기서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죠. 한개 약이 25만원. 그러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가 25만원 짜리입니다. 이거. 한 개가 25만원. 자, 그러면 내려가니까 386.25. 5,493, 5,500개 돈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어, 푸드 옵션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음, 네, 1.11. 자, 이군까지 늘어어요 그죠? 5,600개. 매도가, 사이가 있으면서, 어,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드 옵션 가격은 올라치고 있죠. 그죠? 올라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렇죠 좋습니다 5,600개 음. 자 평일에는 그렇게 빨리빨리 변동 안됩니다 만기일은 엄청나게 변동이 되는데 에, 체결됐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이 순식간에 22만원으로 먹었습니다 4 0 0만 투자 해 가지고 2 2만5천원 수익이고 수수료는 2,030원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에, MEC들 이용해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에, 푸드옵션 매수해서 에, 일정 수익을 챙기는 방법 초단타 매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장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꼭 성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기한 선물 옵션 카페도 오셔서 많은 정보도 다 많이 했습니다. 다운했으니까 꾸준히 한번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락 추세장에 큰 수익을 한번 거둬보시고 이때는 상승 추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버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었죠. 이제는 하락 추세장이 나면 오버 할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내재변동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보실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